안녕하세요. 한림세무에게 세무사 정일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을 경우 때때로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로 위안을 삼기도 하죠.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결코 모르는 것이 약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이 되기는 커녕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독이 된 임대사업자의 사례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A씨는 사업자 등록도 내지 않은 채 건물을 임대해 소득을 벌어들여 왔습니다 당연히 임대소득 6천만 원의 매출을 누락했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을 그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임대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은커녕 세금 한푼안 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동안 내지 않은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묶어 세금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무지의 소치로 인해 A씨는 700여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벌었다면 누구나 세법에 따라 내가 번돈중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업자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훗날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덧붙여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낭패를 겪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무슨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세금의 담당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됩니다. 내국세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이 담당하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청이 담당합니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을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알수 없는 노릇이고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라면 최소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조세 전문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세금이란 납세자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낼 세금에 대해 스스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 소양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체가 가진 인격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모두 사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것은 같지만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은 물론 근로소득,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소득도 합산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 수익금액에서 지출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즉 올해의 종합소득세를 내년 5월에 전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작년 소득세를 기준으로 50%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것인데 매년 11월에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작년에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었다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자진해서 중간연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연합은 미리 낸 세금이기 때문에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중간연합 세금만큼은 차감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11월과 5월에 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